반갑습니다 패터쌤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랑이 지나가면 오래된 노래 인데요 이문세 노래를 한번 볼게요 이 노래는 F장조 입니다 5도권에서 C에서 한번 내려가면 F죠 F에서 노래의 버슬라시도를 만들면 B에 플래시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 F장조의 주요사마음 1도와음인 F 4도와음인 b 도화음인 c 그리고 2도화음인 g 마이너, 3도화음인 a 마이너, 그리고 6도화음인 d 마이너 정도가 있겠고 다른 코드들이 더 사용이 될 겁니다. 일단 노래는 4분의 4박자인데 이 노래를 4비트로 치면 좀 뭐랄까요? 어려워요. 어려웠다는 이유가 이게 노래가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사분 딴딴딴딴 음표를 세 개로 나눈는 사면음 즉셋 이딴 음표가 연속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치니까 또 왈츠 같네요. 아 그래서 뭐 기타로 치면 더 쉬워요. 잖아 잠잠잠잠잠 이런 반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피아노로 했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르페지오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아르페지오인데 이렇게 8분음표 아르페지오가 아니라 이런 느낌. 네. 아, 일단 코드 진행을 볼게요. 일도 F가 나오고 D마이너 6도 그리고 4도 5도 1도 일단 네마디는 이렇습니다 이걸 아르페지오로 한번 보면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를 눌러야 돼요 아, 한 마디에 두개 코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래요 열두 개니까요 반이 여섯 개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풀어서 쳐도 되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2음을 넣으면 여기까지 안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좀더 좁은 범위 안에서 이건 내가 이렇게 치는 것과 같은 음역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F일때도 2를 넣었고 여기 이제 D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거니까 내가 그만큼 폭이 넓어졌으니까 여기는 2를 넣어도 돼요. 혹은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 마이너는 2를 넣었어요. 네, 그러면 어, F, D 마이너, A 마이너 이런 식으로 A 마이너는 올라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이다다다다노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F 그 다음 이제 다음 단네 마디에는 코드가 이렇습니다. G 마이너, C7, A 마이너, D 마이너, G 마이너 한 마디, 그리고 C 한 마디. 이렇습니다. G 마이너가 2도 화음인데요. 2도 화음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2 e, G 마이너의 5도 화음인 D를 그 전에 나오는 코드에 살짝 섞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요, 두근거리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어, 어쨌든 노래는 이렇게 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제 이렇게 예, 돼요. 그그대그 예. 다음 단도 똑같이 코드가 반복이 됩니다. 어렵네요. 내가 만약에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반주를 할 생각이라면 어 어려워요. 누구를 반주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은 없는 좋은 반주이겠는데. 스스로 노래를 하면서 치려면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뒷부분 한번 볼게요. 뒷부분의 코드는 4도, 5도, 어, 6도, 아, 3도, 그 다음 6도, 4도, 5도, 1도, 1도, 7에, 음, 반복이 되죠? 4도, 5도, 3도, 6도, 잘 나오는 진행이에요. 4도, 그 다음에 G7이 나오는데요. G7은 5도 화음에 5도 화음을 빌려왔어요 그 다음에 5도 화음의 5도를 G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C로 바로 안가고 다시 2도로 갔다가 5도로 갑니다 끝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여덟 마디 봤는데 어 이제 처음에 절 부분은 이렇게 잔잔한 느낌으로 했다면 이, 노, 이 뒷부분은 노래가 좀 높아요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오른손을 코드를 치면서 그렇게 벗고 싶던 그 얼굴은 그저 스쳐지나면 허접하게 <웃음> 막 지났는데 이런 식이에요. 네, 지금 노래를 안 하니까 훨씬 쉬운데 오른손 코드를 살짝 쳐주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2를 넣은 거예요 1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처음 코드와 똑같아집니다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여기서 D를 넣으면 좋아요 목이 지나가면. 아,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좋은 방주법인 것 같아요. 이 노래에서는 말이죠. 마치 8분의 12박자의 노래를 하는 것 처럼 말이죠. 음, 다른 방법이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아요. 네. 처음 접해보셨다면 다소 어려우실 거예요. 다다 아르페지오가 특히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거는 좋은 교재가 될것 같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슨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